<목소리>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필라 트레이닝을 입고 있는데 네. 벌써 또 뭔가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기분이 좋까요 네. 아, 아, 그리고 사실 뭐 뒤에만 봐도 이다 최근에 최근에 방영된 테니스 특집 보셨어요? 아난난 아, 내가 그타로 아, 치는지 몰어요막점막아테니스참슬니다 어떻게 타구 좀치줄 알아요? 타구요? 뭐자또한 타구 아김타구예요제구 오늘 예상하는 여러분 이네 자꾸 안 와. 음. 아, 어, 일단은 어. 사실 약간 제가 태영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합니다. 그렇죠. 네. 태영이가 어, 태영이가 잘해요. 태영이가 좀좀 잘해요. 태영이가 아, 그 아, 인더숲에서도 아, 많이 알려주고. 태영가좀 잘해요. 자 네. 오늘 달라라 강사는 강사님의 착구 교실. 착구 교실. 착구 교실. 어 교실. 교실. 아, 좋습니다. 제대로. 근데 모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잘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어. 아, 아. 선생님이요. 우리 어, 네. 홍실 선생님에 대한 얼맞큼 퀴즈를 네, 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유승민 선생님을. 몇 년도,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썼습니다. 아, 2004년? 2004년. 2 0 0 4년도 확실하잖아요. 네. 올림픽은 2004년 아닙니까? 2 0 0 4 2 0 0 6 맞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2년, 부산 시안하 와, 2002년. 아, 또, 또 부산. 역시 또 부산. 부산, 아, 이거. 그냥, 아, 제가 그러니까. 부산에 뭐라고 요 어? 대전 대올리슛 회전 회오리 씨는 네. 아, 네. 아, 뭔가 슈시 조금 어감이 안 맞는데 그냥 회전 회오리까지만 하는 게 회전 <웃음> 회오리.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금메달 리스트 우리 선생님 유승민 선생님 한번 무대 보도록 할까요? 자자 네. 여러분 오셔봅시다. 탑국의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유승민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무릎 단에 소개해 주세요. 재훈씨 해주세요. 아, 자 탑국의 BTS 유승민 선생님을 모대보니다 와, 어 아, 반갑습니다. 어우, 아, 진짜. 어렸을 아, 아, 아, 아, 때 아, 너무 아, 많이 아, 했는데 아, 아, 아,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잘 못하고, 못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정말 더럽게 못해요. 네. 네. 저희, 저희가 굿자들어간건다 못해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 치시는데요. 어, 진짜요? 누가 쳤냐? 누가 쳤냐? 모두 엉이그 안에서 또잘 치는 응. 친구들도 있고. 과연 우리가 탁구는 잘할수 있을지.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탁구를 잘 하실 수 있게. 선물을 먼저. 아, 와, 진짜? 선물, 탁구채를 바로. 네, 그래서 제가. 우와! 우 이게, 평소에 치시는 채와 조금 다를까? 선수용으로 제가. 우와! 선수야! 아, 아니, 이거 돼지목기 진주목걸이 아니, 아니, 아니야? 예, 그래서. 아, 이거. 아쉽게 탁구가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쉐이크 핸드라고 해서 양면치를 아, 많이 쓰거든요. 쉐이크, 아, 쉐이크 핸드야. 네, 패치 쉐이크 핸드. 이걸로 <웃음>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갖고 오늘. 아쉽게 함께 못한 슈가 님 것까지도 그래니다 아, 자, 여러분 일단 장비는 선수급이거든요. 네, 장비, 네. 네. 일단 장비는 이거로 얼마나 원래 아, 장비가 중요한 아, 거라서 약간. 여러분들. 모두 잘못하는 그래. 아니, 고민만 제 좋은 걸로 야, 그런데 우스든 하수든 장비는 꼭 그래.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이거? 선생님. 그러니까 보통 얘네 왜 공도 있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형을 몰라서 이거는 이제 쉐이크 핸드로 이렇게 해서 요즘에 아. 보통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요즘에 이렇게 앞 뒷면을 이렇게 같이 치고 아, 아, 그 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돌려치는 단점이 있어서 네. 진형 이렇게 이런 잡는데 준비해. 이렇게 잡 이렇게 잡는 법도 있나요? 잡는 거는 마음대로 잡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누렁 네. 아니에요? 밥 뽑는다. <웃음> <바, 바쁜 웃음> 네. <바쁜> <웃음> 네. 이거 그거 <웃음> 자기가 아니에요? <웃음> 네?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저거 <웃음> <웃음> 완전 가능할 거는 해야지 뭐, 뭐 초면에 너무 심한 어떤 거 아니에요? 주걱인지에 거예요.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아, 웬만하면은 조금 평평한 면이면은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그 아. 근데, 근데 이거 조금으로도할수 정수로... 있다는 아. 게 아. 아. 아. 아. 말씀드렸듯이 전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팬 홀더라고 해서 팬을잡다라는 아. 식으로 해서 팔았는데, 네. 이건 여기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아. 네. 아. 뒷면을 사용 안 돼요? 여기 뒷면을 왜 고무가 안 붙여져 있잖아요. 아. 아. 그래서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 이동 범위가 좀더 넓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탁구계 공식 청소부 다 바닥을 쓸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동 범위를 받으니까. 아. 받으니까. 그리고 아, 이제 아, 요즘에 보편적으로 쓰는 게 쉐이크 핸드. 약수하듯이 음.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쉐이크 핸드인데 이거는 아, 이 앞면과 뒷면을 다 같이 쓸수 있어서 아, 좀더 뭐랄까 경제적으로 칠수 있는. 아, 네. 어, 좀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레인지가? 그... 레인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네. 얘는 공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랬어요. 백핸드에서 공격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 이패널드는 이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백핸드가. 이제 백핸드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쵸, 예, 이게 좀 네. 불편하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어. 오늘은 이제. 쉐이크핸드 라켓을 드렸지만 본인들 편안한 그립을 네. 잡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패널드와 네, 쉐이크의 어떤 그 랠리를 가볍게 보여주세요. 오케이 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뭐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핸드니까. 아, 포핸드부터. 아위보는 즐겼지. 어우 오우. 우 너무 빠른데? 네,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천천히 합니요 <웃음>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풀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 고기가 너무 아픈데. 야 어지럽다. 야 동고기. 아니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이게, 오, 이게, 어, 이게 이제 포핸드 랠리랑 치우상이에요. 어렵다. 착공 경기 보면 사람들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웃음> 와, 대박이다. 와 와, 와어 네트. 와, 이거 또 사면 또 사면. 아우, 저거, 저거, 울렁거리는데요. 이게 이제 포핸드고, 백핸드를 좀 보여주세요. 백핸드, 백핸드. 그러니까 이제 실크핸드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저 같은 패널들은 이제 이걸 꺾어야 돼가지고. 아, 꺾어가지고. 와와 와, 너무, 너무 빠르다. 약간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거 같기도 하고요. 땅땅 땅. <당황할> <Trim> <웃음> 탁구대는 작은데 <Wirk> <DNA> 저희가 반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뒤에서도 이렇게 칠수 있고요. <Asians> 되게 리듬 있다. 그러니까. <S History> 오 있지. 오! 오! 오! Oh! 아! Oh! 그스매싱이 지금 이어이 아, 저희한테 멋있는 거 아, 아, 아, 아, 보여 주시는데요. 와! 요 아, 탁구도 이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포인트 드라이브라고해서 이제 회전 주는 거. 아, 네. 회전. 방금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어 어! 아, 이거 이가막 그냥 하던거구나 그렇지. 너 하는 거. 와! 안 돼. 이번은 완전 다른 거. 진이거 내가 이각 많이 먹어야지 서비스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공을 그렇죠. 한 16cm 이상을 띄어야 돼요. 아, 오네요. 네. 판독이 들어갑니까? 좀덜 띄우면 판독까지심판 재량껏으로 딱 봐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이거 서볼리고면서 네. 몸 숨기는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안 보여 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아, <웃음> 아 진짜. 네. 너좀 잘해요. 야, 근데 영생했다고 여성, 네. 약간 네. 너무 족감되는데 <웃음> <됐어요>. 너무 정확히 <웃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룰이 좀 바뀌었어요. <웃음> 아, 우리한테 멋진 거 보여 줄 수가 <웃음> 없는데. <별로 안> 서브권에 <웃음>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로 해서 음. 왼팔로 맞는 면을 가리면 아,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회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노리 바뀌어서 이제 왼팔을 네네.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서, 맞는면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 이거 훈리 축어드근요 그러면서도 저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여기서 해서, 몸으로. 몸으로. 거의 네.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네. 이렇게 치는데요? <웃음> 거의 이렇게. <웃음> <웃음> 거의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거의 이렇게. 어디요? <웃음> 아니, 지금. 너무 정확히 재현을 <웃음> <제언을> 했어요. 뭐야,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려서 이게. 서브도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중심 이동을 보면,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아.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와, 네. 어? 어? 이게 바닥입다 아. 아. 이게 바닥입다 아, 이런 거 보여 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건너만 때. 우리가 멋는거 알려 주면 안 돼요. 너 네. 뭐 이런 하고 거 있잖아요. 막 이것만? 갑자기 어, 야, 이런 거는 안 돼요. 아, <웃음> 이런. 아, 이 이자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약삭빠한 사람. 아, 이게 제일 중요하게 이게. 뭐게? 매너가 있다면 매너가 좀 우리가 또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는 그렇죠. 그게 또 글로벌 우리가 또태에서도그 예, 몸을 구해야 어, 되니까 태국도 예. 뭐 네트를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매너를 예.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여기 진영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예. 네. 제일 네. 좋아하고 네. 이제 막얼 이러. 아, 아 저는 거. 상대방이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거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물 마실 때목적 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웃음> 예. 공격적으로. 그렇죠. 옷 색깔 맞네. 지금 나네. 저희 사실, 옷이, 그쵸? 자, 그때는 옷이, 옷이 이미, 와, 이미 김 씨와 이제 네. 다른 성씨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어,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입으려고 입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요 주연배를 입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오. 네. 교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또 부,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어, 저요. 아, 요 네. 이거. 패트병이요. 패트병? 어? 이거 혹나 아, 저 맞추는 아, 거예요. 맞추려고. <웃음> 네.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씨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먼저 한번시범음을한 번. 얼마나 와보세요? 잠깐만, 잠깐아이좋아동아한 번. 죄송한 혹시 아, 못 하셔서 아.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럼피로. 아, 근데... <웃음> <웃음> <웃음> 한번 저거 맞춰보세요. <웃음> 아 이거 그러니까 맞추는 거야 그냥. 맞추는 정과. 거. 성과 비교를 아, 해 주는 거. 아, 거야. 맞추는 비교. 거. 맞추는 아, 거. 아니, 아, 비교 대상. 야 비교 대상이야. 맞추는 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서버로. 서버로. 그러니까 어. 선생님 보시다가 먹잇감으로 너를 정한 거야. 아. 아유. 정한 거야. 아. 아유. 아유. 야, 너무 아쉽다. 좋만 <웃음> 결과 좀만 될바할수 있어. 아, 와! 야, 이거. 아. 갖고 가고 있어. 아까 되게 이거 확 잘. 몸관리 가지고계셔 가지고. 아! 야! 아, 역시, 야. 내, 고생, 내 고생 너무 잘해. 생 너무 잘해. 시역거 역시. 역시. 역시. 역 선수들이 네. 네. 보통 이렇게 그 서브 훈련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 이렇게 이런 훈련 하는데 이건 좀 커요, 사실. 아. 보통 아, 크다공 조그만 거를 놔두고 여기다 맞추는 연습 하거나. 아, 아니요? 맞추는 아니요. <웃음> 아, 예.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못했다, 못했어. 오! 네. 오, 오 진짜 그, 네. 아니 요 위를 맞추시는데 네. 아예 이 밑에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네. 살짝 의심했습니다 아저 <웃음> 아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기본적인 랠리를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네. 하는 방법이 뭐 이런 연습도 있다가 좀할 거고요 어 아마 오늘 서브 서브 네. 서브. 아 네.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좀, 네. 아, 작가를, 오케이. 천을히 네. 하시면. 선천을 하시면. 달려라, 달려라 해주시면. 달려라. 두 네. 분께서 네. 달려라 해주시면 저희가 방탄하고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네. 하나, 둘, 셋. 달려라. 가자. 가자. 오케이. 일단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네. 포핸드는 제가, 네. 백핸드는 네. 우리 박종목 안 네. 형님이 네. 하실 네. 거고. 네? 그러면은 진 씨는 어떻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해요? 아저 어, 이걸로 하야겠어다 그걸로? 그러면 아림 씨도 패널도가 편해요. 그러면은 그립을 패널도 그립을 잡겠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저기는 다 쉐이크잖아요. 아 그래요? 패널도네 쉐이크 한번 하면 되겠네 어, 완전 그런데. 네. 맞죠. 네. 저도 다 저기 잡고 있잖아요. 저거 다 이거. 어. 우리의 실력을 승리자고야 야.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이렇게 그립 잡고면 백핸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 더 어려워 배우기가. 이 세이크 잡고 하시는 게 계속 쉽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막켓을 이렇게 잡아줘요. 야이 약간 옆으로요 네, 이렇게. 그리고 손 안에 손 안에 다 감싸서 잡 감싸서 잡아준다는 느낌인데 네. 네. 악수. 악수... 꽉 치지 말고. 네. 일단 요만 여기 먼저 딱 잡혀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네. 저는 저게 심조절이 너무 안 되는 거같요 네, 네. 이게 하면은 빡빡 빡빡 빡빡 빡빡 이렇게 하죠.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싫어요. 어색해서? 말. 오케이. 아난뭐심조렸을 때부터 없을. 제가 이렇게 응. 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 그립부터 제가 알려 드릴게요. 어, 네. 자, 보통 그립 잡으면 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잡돼요 이렇게 잡아. 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를 한번 돌려 보세요. 어렵죠? 자, 이거 모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네. 가운데로, 손을 네. 모아요, 가운데로 네. 뒤에 모았죠? 근데 앞에는 이런 느낌으로 어렵다, 이러,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자, 준비자 똑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딱 펴보세요 네, 네. 자, 여기서 네. 네.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팔꿈치 들려서 안 돼요 그냥 팔꿈치는 이대로 네, 딱 저, 저 따라해보세요, 앞에 딱 보고 그대로 그대로 이게 포인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허리 회전을 친다고 생각하고. 쑥. 푹.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런 느낌으로. 이 이런 느낌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10개씩 한번 해 볼게요. 자. 맞아. 그럼 지시부터 아, 한번. 저, 10개. 자. 준비하고 시. 작 <웃음> 하나. 자, 대신에 하체 는 <웃음> 너무 <웃음> 움직이면 <웃음> 안 돼. 치는 동작에 했다. 동시에서 오른쪽에서 일정하고 있어. 예. 자. 뭐가 <자. 웃음> <뭔가> 이상한데? <웃음> 다시. 예. 됐어요. 됐으면, 됐으면. 한, <웃음> 둘. 그러니까 일체가 돼야 돼. 이게 막 따로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알겠습 네. 그렇죠, 그렇죠. 자세 좀 숙이고, 그렇죠. 다리 좀 낮추고.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어, 좋다, 좋다. 오, 오, 치. 오케이. 야, 뭐야? 네. 야, 뭐야? 이게 이게 배움인가? 야, 이게 배움인가? 저희, 자, 하나. 아, 씨. 오, 오, 야, 야, 너무 세면, 가볍게. <웃음> 네, 천천히. 그러니까, 네. 팔로 이걸 친다고 생각하냐고, 몸통으로 친다고 음. 생각하냐고. 몸통으로. 그렇죠. 몸통으로.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응. 근데 어, 지금, 좀...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웃음> 너무 세요. 세지 이거 아. 툭툭 가볍게. 가 보세요. 아. 제가 잡아볼게요. <웃음> 자, 힘빼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아힘빼고 툭툭. 힘빼 보세요. 아. 자, 툭툭. 아. 아. 이런 느낌. 아. 힘빼 보세요. 아. 자. 그그 그, 이런 느낌. 그 이렇게 이런 느낌. 어. 자 그렇죠 힘 빼고 그자힘 빼고 지금 오버가 되어있는데 위로가 지금 야야 허리 위도 아, 허리를 써야지 태영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너무 로보트 같아. <웃음> 이게 너무 흔드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헐. 이대로 하나 돌 이렇게 네. 자. 아 오케이. 응. 네, 아, 그렇죠. 오, 어, 그렇죠. 차대 좀만 낮추고. 그렇지. 어, 오, 좋아요. 그렇죠. 네. 오, 오 좋아요,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남자, 가자. 보여줘. 형, 형, 힘 풀고. 오케이. 눈에 힘, 힘도 풀어. 너나 잘해. <웃음> 아. 야, 남자, 그래. 보여줘. 네. 네. 자. 지금 좋은데, 네. 가다 말아요. 왜냐면 나갈까봐, 공이 네. 오바될까봐. 이거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아. 둘 그리고 지금 라켓 면 자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90도로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툭툭 네. 툭,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죠. 어, 좋다. 어, 남준아, 보여줘. 보여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어, 나이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잘했어요. 오케이. Okay. 네. 어, 어렵다. 좋은 것 같은데? 자, 저 보고 딱서 보세요. 내 배꼽 앞에 라게딱 세운다, 이렇게. 그렇죠. 세각선으로요? 똑바로. 이렇게 각을 잡아, 이렇게 똑바로 줘요. 똑바로. 아 이렇게. 그렇죠. 팔꿈치 벌지 말고 모아서 모아두고 서모아 끝을 살짝 내려주는 기분이에요. 아, 네. 손으 그렇지. 자,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숙여주면 네. 아, 안, 안, 안 돼요? 아, 그렇지. 아, 이렇게요? 똑바로,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일단은 살며시 밀어주는 기분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아, 근데 손에 손가락이 힘들어서 방금 <웃음> 이렇게. <이러면서 웃음> 손에 힘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치겠이 동발이야, <웃음> 생각만 해서 생각만. 공이 있다 생각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 무릎을 만져줘.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네. 그대로. 더. 아, 자 눕혀져서 그렇지. 아, 아, 눕혀지면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그대로. 왜냐하면 볼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부터 아, 할, 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지면안 돼요. 자, 가볍게 되고. 2,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오케이. 어. 힘이 좀 들어가는데, 점점. 힘이, 공이 맞는 게 강해질수록 볼이 길게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맞는 좀 게어해질수록 좀 강해질수록... 아니, 아니, 아니, 네. 수록 이걸 어, 뭐 숙여주는 거. 아, 아 숙여주는 거.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세지록 숙여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편한 자세에서 이렇게 얻을지, 옳지 세지면 이렇게 숙여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이 이걸로 되는 거야. <웃음> 아, 요렇게 손가락, 손가락을 잘 써야 돼. 아, 손가락을. 손가락을 <웃음> 그렇죠. 이렇게. 가볍, 그렇죠. 자, 빼고, 하나, 두, 옳지. 하나, 두, 세. 어, 감정 왔어. 옳지. 하나, 둘 셋. 하나, 세.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감다 다음, 다음, 다음 자, 자, 자, 그대로 다 그대로 들다 그대로 돌아온다그 자, 오른발이 이렇 앞에 있으면 안 되고. 그쪽으로그 무조건. 아, 아, 아 그렇지. 다리는. <웃음> 이게, 그렇지. 고른 <그런> 느낌으로. 발. <웃음> 그렇지. 약간 앞으로야. 옳지, 옳지. 괜찮아, 아, 여기 말하면 돼, 하나, 둘, 셋. 자, 골프. 하나, 둘, 하나, <웃음> 그 하나 쭉이리 둘둘 가자 셋 쟤, 네네네. 네네네. 야, 나 배워야지 일 오케이 하나 둘셋오 지민아 잘한다 아자 아, 지민아 나와 봐 바꾸는 게안될것 같아 지민이 형 지민이 야자 지민이 편하게 붙어다붙어다 그렇죠 하나 둘셋넷 그래서 셋셋 그치. 그런 느낌으로. Okay, okay, okay. 감을, 오케이, 오꼴는 감을 잘느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오세요 이제. 곱 일곱, 일곱, 일곱, 일 자,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네. 아, 네. 어. 너무 세죠? 너무 세. 어, 힘들다. 네. 잘 튀죠? 렐리알레리알리 네. 조금만 조절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어. 하나. 하나. 하나. 그렇죠. 좋아. 좋아. 위로 들지 말고. 네. 네. 아, 그니까 이 정도만 공 보낸다고 생각하고. 어. 그렇죠.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자, 다 아. 좋아. 좋아. 자, 좋아. 좋아요. 이게. 앞으로 보내면은 또 위로 가던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보내는 것 같아도 밑에서 위로 가요. 아. 네, 습관적으로 그런 조금만 다시 다시 다치고. 그렇지. 어? 그렇지. 오, 좋아. 그런 느낌으로.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이스. 오,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자와 오. 오. 본인이 괜찮아. 빨리 치면 빨리 가. 괜찮아요. 아, 예. 어? 하나, 둘, 셋.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가 가자. 가자. 자, 가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그렇죠. 어, 가왔다니, 가왔어. 그렇지. 자, 자, 자. 나갈 때만 조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가는 거. 네. 거야. 자! 어! 그렇죠, 그렇죠. 오, 이 정도 묶으면 금방 되겠다. 음. 둘, 좋아! 셋! 그렇지! 넷. 넷! 좋았어. 어! 그런 느낌으로. 알이 딱케 아, 아, 그그그그 어, 이제 가이 말고 렇게 세우지 말 이렇게 세 이렇게 세우 이게 뭐가 니다 가볍게 할 거야 응? 하나 둘 옳지 오케이. 오 쫓아갔어 네. 네. 아그 아. 옳지 아아아힘 줘서 그렇지 마준나 온다 오, 장난이야 미뤄지게 미뤄지게 오+ 오+ 오+ 오+ 오+ 우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오+ 오+ 오+ うわ wow. wow. 자, 그러 우리, 승민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가르쳐서 보셨는데, 어떻게, 승층에서 경기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딱 괜찮지 않아요, 저희? 아니, 그냥 에이스. 보이시는 대로 아, 매치죠이스 아니야. 그냥, 느끼 느. 어. 자, 자 두분 같이 앉아있으니까 두 분이 한번 먼저 한 번씩 한번보겠습니 아. 아, 아, 아, 자, 오케이. 에이스 대결 아니요 아, 첫번부터 에이스야? 오케이. 어, 어. 네 그렇지 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나나 가자 가자. 훅 훅. 와이트 와이트. 가자 와이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와. 와. Milk, 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언제요? 음. 자 서브 한번 연습 좀해봐야 됩니까? <웃음> 아니 아, 연습 끝났어요. 끝났어요 연습. 또또 승부욕 또 발등한다 또. 자자 룰은 원래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이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아, 인사합니다. 응, 인사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 1점한 세트만 할게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오, 그러면 십일점 한 세트니까 서브권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원판이야, 원판. 뭐 이게 뭐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자 천사님 또 수아라.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서버할 걸리시할 아, 먼저 주라고. 아, 서버할 걸리시할 거야. 이거 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뭐 서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오케이. 그러면 저... 서버하고 리쇼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네. 원래 보통 우리가 2분을 주는데 1분만 연습할게요. 어, 아, 1분? 네, 네.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아, 야, 근데 되게 아, 되게 뭐라고 떨리냐? <웃음> 되게 <왜? 웃음> 네. 뭔가 이겨야 될것 같고, 그 그래. 자, 아, 아, 아, 엔드라인에서. 자, 띄워서 서버하세요, 제발. <웃음> 자 저희 저희 <웃음> 모든 게임들이 <웃음>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영 씨. 아, 자, 자 지금 태영 씨, 씨 저렇게 최영씨 저렇게 서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 아니, 이거렐리니까렐리니까 아, 그래, 네, 지금 연습이니까. 어. 오케이 거의 포은 야, 야 몸으로 받지 말고 어야왜다 몸으로 받아? 채로 <웃음> 좀 받아봐. 채로 채로 이제 얘들 싸움 어쩌고 어쩌고. 이제 금방 끝난다 진짜. 이제 리건 서브로. 랠리 건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고 v 네, 플레이! 아잠깐 서비스. 안해야겠다 아이네요 어, 어, 자, 이네요. 자, 이네요. 자 이네요. 잠깐 잠깐 내가 서브 스콘 체인지. 두, 아, 두, 두 번씩. 네, 두 번씩. 자, 여러분들 음. 차분하게 하세요. 자, 차분하게 우리가 우리 불량 지금, 없어. 지금 우리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 가지고. <웃음> 아, 이또이 이상한 소리 나고. 긴장. 아, 이또이 이상한 소리 나고. 긴장. 아! 자, 가볍게, 가볍게. 야 명, 자, 좋아, 좋아. 비비 잘하고 있어. 오, 오. 오. 오. 오. 네. 자 좋아요.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오. 오, 야, 왜 이렇게? 야 잠깐만, 야 너무 빨리 게임 빨리 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건 실수 안 하는 아. 사람이 이겨요. 예. 네. 자 정우 씨 서브 룰 지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 좀, 아, 이겨야죠 띄워. 공을. 그렇지. 오, 오, 형 서브 잘해. 오, 근데 뭐가 문제? 네. JK 오아네 나도 봤어어이 진짜 아니다생각다 지금 가 지금, 네, 지금 성침권 갔다 왔거든요. 아, 좋아요. 아, 아, 아, 그래. 야, 지금 야, 자, 5대4 뭐야? 형이 긴장한 자, 거 같은데. 자, 실간에5대 4. 야, 나 지금 드라이브. 아! 실수실면안 돼요. 따라 잡았어요. 실사로 지는 거예요. 실하면 아. 음. 자세 보통 이렇게 잘짧잘 피크 나나요 게임이? 자세를 잡고야 랠리가 안 되는데요 랠리가. 자세 좀 잡고 와야 나. 자 봐. 뭐, 뭐, 자 뭐야 자, 뭐야 뭐야. 자자자 뛰어서 하세요 서브. 그냥 하는 거야? 오! 리 wow! oh, 이거 받는 거 인정합니다. 아이언맨 내버리어떡하냐 마. 꼭. 아, 어, 아, 아, 자 조심해야 돼요. 아, 이게 서브일 수 있군요. 아이고, 야, 아. 근데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어, 서브가 독이야 아니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어, 잘하는데 서브. 오. 오, 어, 어, 잘하는데 서브. 오. 오. 오, 어. 어, 어, 근데. 야, 막상막하야 오. 이게 또. 오, 서브. 아, 근데 서브를 잘하면 뭐. 좋아, 차분하게. JK. 사분하게. JK. <웃음> 아, 어?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요. 이점만 따라하면 아 돼. 이점만 역시 상남자. 아, 그 상황 먹힌다. 나 야. 야, 아, 저요? 나구대치가 벌써? 어. 야. 어. 야, 야, 어. 어, 야 이거는. <놀람> 야, 이 듀스 가온지나 너. 듀스.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 주세요, 듀스 가면 아! JK 2점. 2점만 2점만. 2점발. 매치 포인트인가요? 뭐, 뭔가요? 매치, 매치, 매치 포인트죠. 오! 오 흥분했죠? 자, 이제 백핸드. 그대로! 우, 잘하네. 그대로! 그대로! <웃음> <웃음> <웃음> 이박기 쉬운 서브가 아니다. 이게 회전 회오리. 오 저거 <웃음> <웃음> 뭐야? 잘막 기존 뭐고. 온기 조식 서브. 갑자기, 갑자기 들어간다. 아예 갑자기, 갑자기 비배지 <웃음> <돼. 웃음> 야, 뭘 뭐, 갑자기 들어가? 와저와와 <웃음> 중력 <저>, 와. <웃음> 와, <충격. 웃음> 와. 내가 배워야 될것 같아. 충격 서비스.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자, 손발이 묶인 금메달 리스트와.